안녕하세요. 서영아 치현욱입니다. 자, 이렇게 또 고양이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. 유화 그림이에요. 캔버스에 그린 거고요. 아, 제가 강의 뭐1년에한 서너 번 나가는 저기 뭐 서울 자유시민대학이나 뭐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 나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유화 그림을 소개드릴 때 어, 유화 물감은 건조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신 수강생분들이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뭐끄덕끄덕 하시는데 아 오래 걸리는 거는 최대한 2년도 걸립니다 그러면 다들 눈이 동그래지세요 그 순간 <웃음> 특히 흰색 얘네들이 좀 오래 아, 마르는데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우 저저저저 저, 최연에게 또 뻥치네, 막, 그런 표정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. 자, 지금 이 고양이 그림은 제가 이거 그린 지한 10년 됐어요. 10년, 한 10년 됐을 것 같아요. 어, 보시다시피 완전히 건조가 됐습니다. 지금 깨끗해요. 그죠? 어, 10년 됐습니까? 특히 흰색, 얘네들이 어, 좀 오래 걸리는데, 흰색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일단, 티타늄 화이트, 제일 많이 쓰는 거죠. 징크 화이트, 실버 화이트, 어, 또, 레드 화이트, 어, 스노우 화이트 또 무슨 색깔 이 있을까? 스노우 화이트 그런 색깔이있나 스노우 화이트는 백설공주인데 아무튼 아, 제가 가지고 있는 아, 좀, 좀 물감 보여드리면 좋은데 좀 귀찮아서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 흰색 물감만 한한한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흰색 물감도 각 색에 따라서 건조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2년 최대 2년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꼭 흰색만 늦게 마르는 게 아니라 다른 색깔도 좀 늦게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. 저도 정확하게 왜 얘네들이 늦게 마르는지는 잘 모릅니다. 그냥 단, 그냥 얘네가 알료 특성상 그냥 오래 걸린다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. 보다 자세한 내용은, 어, 가까운 화학자분들이나 뭐, 한번 여쭤보시고, 특히 그 미술관에 간 화학자라는 그 책이 있어요. 그책 그 보시면 뭐 나올 것 같지 않을까? 안 나왔던 것 같은데? 기억이 나. 아무튼. 화학자부좀 여쭤보시고요 이런 이파란 이, 이, 이, 이 색깔 계열 얘네들 이 프러시안 블루 얘네들은 금방 말라요 제가 써보니까 어, 완전히 건조되는데 한 3,4일에서 한 일주일이면 자연건조로 마르는 것 같아요 건조한 날 아니더라도 근데 이 흰색 얘네들은 진짜 한 2년 그리고 이 주황색 얘네들도 조금 오래 걸려 그런데 제가 마침 어, 얼마 전에 뭐딴걸 타다가 이렇게 요 캔버스를 찾았습니다 뭘 그려 이치우 갈게요 뭘 그려 라고 적혀있는 바로 요 캔버스 이게 언제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5월 9일 수요일 미친스터디 14회차 얀바네이크의 스티고지 1편 한날 저희가 알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날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작은 캔버스를 들고 가서 어 이렇게, 이렇게, 유화 물감을 만들어서 직접 체험을 했었는데요. 2018년 5월 9일이면은, 그냥 왜 하필 수요일 날 했을까? 8일이 화요일이고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만 그랬던 것 같은데. 자. 그러면은 2019년 5월, 2020년 5월, 벌써 2년이, 2년하고도 6, 7, 8, 2년 3개월이 지났네요. 다 말랐겠죠? 여기 이, 이, 이 주황색 부분, 이 부분 완전히 건조가 됐습니다. 그런데 여기 이 여기 이 초록색 부분, 이거 뭘 그려 져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은 다 말랐어요. 이 부분은 어이 부분도 안 말랐네? 아 이, 예, 여기 딱딱한 부분은 다 말랐는데 지금 여기 여기 한번 다시 만져볼게요. 여기. 묻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쓴거 아니에요 아... <웃음>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가루알료에 묻어 나오는 그때일까 음, 글쎄요 묻어난 거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 건조는 안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, 제가 한 말을 엄복하고 바꾸겠습니다. 최대 2년 완전히 건조되는데 최대 2년이 아니라 더 걸린다. 얘는 흰색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말랐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때 사용했던 용의제는 린시드였는데요. 아마 그 린시드 때문이지 않을까요? 그러게요. 혹시 어, 물감회사 다니시는 물감회사 연구원이나 또는 뭐 화학자분들 이거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. <웃음> 자 깨끗한 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묻어납니다 신기하죠 아직도 묻어나네 요 화물감 진짜 진짜 안말릅니다 근데 아, 이 정도 안 마른 거, 이, 이 정도 가지고 여기에 덮어서 그리면은 그게 뭐 크랙이 생기냐 아니요.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, 딱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끈적 할 정도로 이게딱 끈적끈적이 아니죠 딱 만졌을 때 이게 뭔가 질박한게 나오는 그 정도로 안말른 물감 위에 더 바른 물감을 얹었을 때 그때 크랙이 생깁니다 자 어때요? 물감, 진유화 물감 진짜 이 마른? 수치화는 그만 말릅니다 하루면 말라버려요. 반나이면 말라요. <웃음> 자, 서양미술 아,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. 이렇게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손토로 오자 고맙습니다.